안녕하세요 오늘 벤자민가든 두평짜리 마무리 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여기 이렇게까지 설치를 다 했거든요 지붕, 지붕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제 지붕만 덮으면 돼요 그리고 못 만들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요렇게 돼 있답니다 지금 요렇게 그리고 뭘 했냐. 옥상을 잔디를 깔았어요, 이렇게. 원래 벤자민 가든 이 물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 땅에다가 밖에 만들어졌는지,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어, 고구마가 보이네, 내 손에. 여기에서 다리가, 요 다리가, 한요 정도, 20cm 가까이가 떠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방구목으로 만든 평상 다리를 없애고 이 그걸 깔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하는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안그러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그걸 또 메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힘든 일이 생길 것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봐도 보고 이게, 이게 뭔 힘이야 여. 정말 힘이 하나도 없네 할 정도로 흔들흔들 할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 가다 보니까, 엄청, 엄청 이게 단단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붕만 덮으면 돼요. 지붕 덮고, 앞에 문은 미다지니까, 이렇게 문, 문 만들어서 다는건 이제 껌이에요, 껌. 어젯밤에, 저거 지붕 저거 뭐죠 석가래 석가래인가 저 꼭대기 만들 때 제일 힘들었어요 음, 해가 너무 짧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안 됐는데 깜깜해가지고 음, 이제 여기다 전기를 넣고 왜두 평했냐 하면 이 평상 바닥이 요 바닥이 두평 조금 넘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약간 턱이 이렇게 있는거는 일부러 한쪽으로만 했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관엽들 여름에 햇빛 가리개로 관엽들을 요리 요쭉 놓기 위한거고요 예쁘죠? 이제 다육이가 따뜻한 데로 들어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희들은 노가대를 노가다 아닌데 이거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낮에는 너무 일이 바빠 가지고 지금 또 올라왔어요 뭘 먹고 있냐 쫄면에 김밥으로 먹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